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누리고 나누며 지키는 슬기로운 노후생활, 오늘은 재정상담 편입니다. 최근에 저는 시각장애인 부부를 만났는데요. 재정도 재정이어거니와 아주 가슴 뭉클한 감동이 많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남편은 63세, 아내가 60세 부부였고요. 아내 분께서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현재 1억 3천만 원 장기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월 소득은 270만 원이었는데 남편 국민연금이 70만 원 그리고 남편은 지금 소득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 정도. 언제까지 소득활동을 할수 있나요? 하고 물었더니 앞으로 5년 이상은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내랑 많이 놀러 다니려고요 하더라고요. 월 생활비는 150만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 많지 않으니까 생활비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월 저축 여력은 27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쓰니까 120만 원 정도. 지금까지 알뜰살뜰 모아서 저축은행의 두 곳에 예금이 합하면 6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미 독립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저랑 재정상담을 부탁하셔서 날짜를 잡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분들과 상담을 하는 동안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저는 부부어록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당연히 많이 불편하시죠? 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내분께서 눈은 볼수 없지만 마음으로 가슴으로 다볼수 있어요. <웃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저 제 경험만으로 많이 불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볼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가슴으로 다볼수 있고 너무 이제 익숙해져 있어서 아무 불편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더제 마음을 탁 쳤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볼수 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웃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많이 듣는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겠습니다. 청각장애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많이 볼수 있고 다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처럼 볼수 없다고 행복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볼수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또, 눈은 볼수 없지만 마음으로 가슴으로 다볼수 있어요. 라는 말씀요. 자, 이분들은 앞서 우리가 잠시 보았지만 120만 원 정도 매월 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0만 원을 기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깜짝 놀래서 말씀을 드렸죠. 야, 정말 이런 행편에서도 기부를 하시군요. 라고 너무 감사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어록입니다. 작은 것을 나눌 때더 뿌듯하고 기뻐요. <웃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정말 어록입니다. 내가 여유가 많아서 나눌 수도 있지만, 작은 것을 나눌 때, 어떤 의미에서는 나눌 수 있는 행편이 아닌데도 나눌 수 있을 때, 그때가 더 뿌듯하고 기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정말 이 마지막 말씀이 저를 탁 쳤어요. <웃음> 자, 이분들의 5년 후 재정 상태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해드렸죠. 지금 현재 장기임대 1억 3천만 원 살고 있고 목돈은 5년 후에 1억 3천만 원 정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6천만 원 있잖아요 이것도 계속 이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120만 원에서 20만 원 기부하고 100만 원 정도 남는다 라고 할때그 100만 원을 5년 동안 원금만 모으면 6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약간의 이자를 더하면 아마 5년 후에는 목돈은 최소 1억 3천만 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랬을 때 5년 후 이분들, 자 이때 남편이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남편분의 말씀대로 5년 후 일을 그만두면 아내랑 많은 곳을 놀러 다닐 겁니다. 사실 남편분도 말씀을 하실 때마다 입에 감사가 달렸습니다. <웃음> 입에 감사가. 건강한 것도 감사. 또 어, 자식이 직장을 잘 다니는 것도 감사 또 저랑 이렇게 상담하는 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였는데 5년 후 월소득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190만 원 정도 예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국민연금 70만 원 물론 물가상승률마다 조금씩 높아지니까 그걸 감안하지 않고 그냥 70만 원플어자 기초연금 나옵니다 기초연금이 지금 30만원인데 계속 올리겠다고 하죠 한 5년 뒤에 80만원, 40만원으로 생각하면 부부가 같이 받으면 20% 감액 되니까 얼추 한 60만원 정도 자, 이것만 하면 130만원 정도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60만원은 어디에 나올까요 자, 위에 보면 장기임대 1억 3천만원 목돈 1억 3천이면 총 2억 6천만원이죠 여기서 이분들이 원래 그렇게 희망하셨어요. 나중에는 내 집에 살고 싶다. 주택임금 이야기를 자주 들으셨다고요. 그래서 그것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셨다 해요. 그래서 2억짜리 빌라, 이분들은 경기도 쪽에 사시는데 2억짜리 빌라를 사서 그때 주택임금을 가입하면 한 60만 원 정도 나오리라고 예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국민연금 70% 부부 기초 60, 그 다음에 2억 빌라 주택임금 60만 원 하면 190만 원 정도. 지금 생활비 얼마 쓴다고요? 150만 원. 그런데 5년 후에는 남편분이 아내랑 많이 놀러 다닌다 했으니까 아무래도 지출이 많아지겠죠. 저도 이분들의 지출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누리고 살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자 2억짜리 빌라니까 저 위에 보시면 지금 장기임대 1억 3천만 원, 목돈 1억 3천만 원, 총 2억 6천만 원에서 2억짜리 빌라 샀으니까 또 뭐가 남죠? 목돈 6천만 원이 남죠. 그래서 목돈 6천만 원은 안전하게, 뭐 요즘 같으면 저축은행 이용하면 또 여기서 별도의 이자 소득이 나오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어떻 보면 결코 넉넉하지 않은 가정의 재정상담 사례를 나누었습니다. 재정상담은 참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인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재정도 다 각양각색입니다. 오늘 상담 사례를 통해서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 하는 것이 행복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저는 돈이 많아야 된다. 자 그것은 돈에 오히려 끌려다니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 행편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행편에서도 누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돈을 지배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돈을 지배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오늘 이렇게 누리고 나누며 지키는 슬기로운 노후생활 재정상담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혹시 노후재정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전화 015360 153 또는 카카오톡에 돈파는 가게나 바인투자자문 검색하셔서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친절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